여기 싸워? <웃음> 난 모른다. 난 몰라. 그냥 몰라. 멋있어. 멋있어. 진짜 맛있어. 헤어울리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해들어와서 오늘이 뭐첫 촬영이야? 어. <웃음> <웃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데왜 집중 안 해줘? <웃음> <웃음> 웃긴 사진 보기로. 지금 이 사진이 제일 웃긴 사진인데? <웃음> 나? 나 알겠어. <알겠습니다. 웃음> 아, 나 먹었어. 목의 아기. <웃음> 언니 떡국 먹었어요, 올해? 언니, 엄마 먹었어. 나 떡국 못 먹었는데. 나먹는데 떡국 먹었어? 너왜못 <웃음> 먹었어? 나 엄마가 안 해줘서. 그래서 <웃음> 내가 해먹으려고. 해 먹으려고. 떡국 해주면 먹을 거야? 어. 응. 어. 아니 요리 잘하던데. 맞아, 연주 우리 어? 아가 떡국 먹어야 돼. 맞아, <웃음> 우리 아가 떡국 먹고 커야 돼. <웃음> 올해 예, 떡국 개 많이 먹었어. <웃음> <웃음> 이 새끼 저거 서른네 번은 먹었어. 오빠 올해 떡국 먹었어요? 1월 1일 돼서? 아니 제가 떡국 살짝 먹을 거예요? 어! 뱉을 거예요? 배어 뱉... <웃음> 아, 제외 나나안 할래 아, 떡국에 만두 넣어주나요? 어저 토핑 다 넣을 수 있어요 토핑 또뭐 있냐? 계란찜 계란. 계란, 계란 만두 시나몬, 계란, 가루. 시나몬? 시나몬 가루 시나몬? 시나몬 가루 네? 아 휘핑가루 비핀 가루가 어딨어? 크림.. 크림.. 크림.. 수고자 빨리 들요 수고자 오케이 진짜? 어? 해줄게 나 떡국 해본 적 있어 <웃음> 용세, 요리 욕심 있다 너어나 요리 잘하고 싶어 요욕 요욕 네, 창 봐야지 아, 창나못 아, 일어나 창 봐와 아니 창, 응. 창 봐오라고 어, 어떻게 보는 건데? 아니, 아니 34개월 신생활을 가지고 못 일어나 준호 <웃음> 씨 봐봐요 우리 자 봐요 너또왜 준호 씨야 아형왜살지정 많이 빠졌어 갑시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뭐예요? 테이블 세팅을 어 테이블 세팅 같 하면 되잖아요. 아기 아기 돌보고 있 아기 돌볼까? 응. 그 그래, 요란 그란 우리 아가 똑똑이. 준비장볼때 저기 구구 크로스트 하나만 사다 주라 <웃음> 응? 구크로스가 <웃음> <웃음> 뭐야? 야사을 한번 봐 오도록 하지. 야 꼭꼬모야. 야 너는 눈이 다안가려진는 되게 선생님 같은 선생님 원조 연준의 떡국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 가게 이름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은 원준의 떡국. 원준에는 뭐야? <웃음> 저랑, 아 일부러 저. <웃음>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아주 <웃음> <웃음> <웃음> 빨리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야. 무슨 것 같아? 예. 빨리 감독 버거. <웃음> 내가 야! 내가 왔잖아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우와! 만두! 파, 계란, 이렇게. 아잘 어, 사왔네? 됐어 됐어. 아니, 약간 이거 다나 이거 하나만 쓰면 <웃음> 돼. 아 그래? 그, 이거 다 챙겨. 그, 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모든 걸 잃었어. <웃음> 나 떡국 먹어야 먹어야 돼. 떡국 돼. <웃음> <웃음>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웃음> 기본적인 준비를 했는데, 야, 장난 아닌데. 우리 <웃음> 어, 장난 어, 네? <웃음> 아 안에 우리와 잔뜩 시니나 있어. 먼지가 장난 아닌데한지가어야돼 씻어와 데봉가야돼인데 봉지가 총 오케이 봉지가 총만인가 총만인데? 봉가 오마이갓! 어우... 제법하니 선생님! <웃음> 어. 오! 너, 농숙하다! 너, 네가, 농숙하다! 네가 직접 우려온 거야? 새벽 봉탕을? 진짜! <웃음> 네가 너한테 대학이라고 한 거야? 아 <웃음> 어... 화장실 다시 갔다 온 사람! 고줌 싸고 싶다 했지? 여기에 싸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다면 말해주세요, 슈퍼님! 응원할까요, 응원? 아,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전연주! 이쁘다! <웃음> 전 연주! 빛내라! 전 연주! 전 연주입니다. 손을 <웃음> 깨끗이 씻었고요. 이제 야채를 씻으러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물이 왔어요, 셰프님. 화장실 통화야돼 내가 가거 오세요. 왜 가? 어, 씻으려고요. 많이 해야지. 넘치지 않을 만큼. 아. 여기, 여기 해보기 싫어요? 잘 못해요. 배달시켜, 배달. 시켜, 배달. 아 <웃음> oh, 연주 눈빛이 살짝 떨렸어요. 요리를 연주 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기대합니다. 연주. <놀람> 운데 갑자기. 우리 어, 잘하네 뭔가. 나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확실히 유진이랑좀 달라요. 아 그거 그니까 맞아요. 에. 저희가 여유기. 또 유진이 오마카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마카를할줄 알면 좋는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쩔어요. 네. <웃음> 쩔어요? 네. 네. <웃음> 네. 네. 쩔어요. 기름에 음, 쩔어요. 오. 말씀드릴 순간 지금 가가 없어요 지금? 아니 다질 거예요 어차피. 굳지마세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 다 다지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빼죠 <웃음> 별로 없을 것 <거> 같습니다 <웃음> 근데 냄비가 되게 짱 아주. 아니 셰프님 주변에 주둥아리 여기사 들이 너무 많은 것아 <웃음> <웃음> 네, 연필 셰프님 지금 부담스러워서요 아 이제 살짝 베일까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음... 다지는 걸 그러면 저희를 시켜요 귀찮은 거 그냥 저희 시켜요 그래요 주주 시키 그럼 마늘 다져주시고요. 파도 네. 떡국에서 본 모양처럼 풀어보세요. 와 <웃음> 그럼 뭐예요? 국물 넣으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 이상한데? 그럼요 계란이랑. 계란이 그러면 지단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지단안 해요. <웃음> 설거지거리 많아요. 그냥 풀어요. 계란탕 다시 마죠해 볼까요 그러면? 네지단는그죠 제가, 제가 일단 풀게요. 아. 아이, 노른자. 노른자랑 흰자 분리했는데? 아, 진짜?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된거 아니야? 노른자만. 노른자. 막. 노른자 막. 아, 저 기가 막히게 할수 있어요. 저라이 그렇게 그런 려 거야. 봐봐. 내가 봤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노른자만 살짝 그러니까 됐다. 수저. 넣을까요? <웃음> 네. 네. 맛이 응. 탁이 될거 같아요. 그렇죠? 네. <웃음> <하나만> <웃음> 두 개는 하나 먹게도. 그냥 하나. 걔만 두개 누워지면 어. 하나 둘좀 할게. 그리고 계란 넣어야 되는 게 진짜 큰일이 났어. 크림? 지금 만두를 네 개밖에 안 넣었는데 넘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만두1열 개가 있어. 이 떡은 어떡하지? <웃음> 혹시 이렇게 그냥 저울 거라도 없을까? 파로 아까 그냥? 눈물 나와먹겠다, 파로 하면 일석이조네. 야, 셰프는 달라. 그니까. 러 그러니까. 연기를 사올까요? 냄비 사울 사람? 응.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차원게 맞네. 우리 갔다 와요. 안 내려진다, 다행 가있고. 인사를 가야돼. 기분 좋게? 또 기분 좋게 합시다. 응. 아.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가? 냄비 좀죽여가지도안녕하세요 공주! 공주! 공주! 공주! 공주!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팅! 너도 뭐야? <웃음> 너왜안 가? 나는 간 어떻게든 잘봐 볼게요 아어깨는돼 진짜 걱정하지마 나 모른다 난 몰라 그냥 몰라 엄청 어, 많이 넣은 거 같아 음. 사골국에 간돼 있지 않나? 아니잖아 사골국에 원래 간 하잖아 그렇지? 요주야 힘내 응? 힘낼 거예요 야 이거죠 보이시죠? 제 옷과 같은 색깔로 좀만들어지고있어어 그러네 주주 어, 벌써 다 있네? 음. 야 뭐죠? 파는 파란... 이 정도면 되잖아? <웃음> 저기 좀 <지금> 있어요 <웃음> 적고 야, 거. 상당히 재밌는 그림 나오겠네 <웃음> 바로 저 나도 못치우도못 치우고. 나도 못 치우고. 나도 못 치우고. 나도 못 치우고. 나도 못치우 손목으로 싹. 어, 세 나도 못세우고 나도 못치우 너할수 있어 이거? 진짜? 아니 아 이거 할수 있어? 어? 우와! 하나, 둘 아! <웃음> 뭐야 뭐야? 너 <웃음> 뭐지? <웃음> 오! 오 됐다! 뭐가 <웃음> <빨리> 됐는데 뒤집어졌잖아요 <웃음> 아니 이제 타 넣어요? 제 타블를 넣어요 됐다 만두 빼고 이제 타블 넣어요 아니 같이 끓일 수가 없거든요 아. 아. 아, 이게. 아 이게 의 아, 이게. 원조 연주의 기법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지. 원래 이런 거 사오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위로품 하나 있으면은 싹 풀려. 뿌려볼게요. 이. 어, 아, 잠깐만. 손님 오셨는거 손님 이거 뭐야? 네, 보세요하나 진짜. 이정시없 상황에 손님을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입에 넣자마자 맛있다고 라 하시면 돼요. 그니까 씹고 뭐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꾸바지마 맛있다. 진짜 진 맛있어? 너무 어, 맛있는데? 네. 아 너무 즐거워요. 지금 상황이 왜요? 제 스튜디오에서 지금 일자리를 한다는 게 웃겨요. 그니까 미안하기도 리플스로콜 좋네요. <웃음> 아니 지금 분주 파거나 끓였어아니거 <웃음> 넣어도 돼. 돼. 네. 저거 완성됐는데? 진짜? 거고로 완성? <웃음> <웃음> <웃음> 야, 저, 아, 안녕하세요. 누구 빠꾸가... 아, 네, 원래 빡빡하고. 반갑가워요 <웃음> 아, 너무 좋니다 어, <웃음> 아, 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웃음> 아, 너무 좋습니 아, 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습니 아, 습니다 아, 너이다 아, 너무 아, 요 아, 너무 아, 너 너무 좋습습니다영다 같이 들어가시죠 너데양은 아, 네. 진짜요? 거짓말 와우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리플 안경 반가워 아! 리플나 반가워 아. 남녀 아. 사이에 친구가 절대 없다 <웃음> 아! 믿어! 보고 있다